어 스턴트 스쿠터의 새로운 브랜드 어, 360샵에서 그동안 커스텀 뭐 1,2,3,4,5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 새로운 브랜드를 수입했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새로운 브랜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우선 이 스턴트 스쿠터 새로운 브랜드는 트레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보시면 요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형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형으로 제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뭐 라인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인용, 성인용, 컬러는 뭐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성인용으로, 어, 길이가 한 20, 21.5 뭐 21.5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이제 어린이용으로 해서 조금 짧은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박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레드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제품이 있고요. 어린이용이라 조금 무게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거는 HIC 방식이 기본으로 돼 있고 성인용은 이제 SCS 클램프를 기본으로 이제 갖고 가는데요 물론 이거는 HIC로 바꿀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트레드 이 제품이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스턴트 스쿠터 제품들의 단점 또는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 해소시킨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서 적용을 시킨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 포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24mm 포크를 쓰는 휠은 물론이고 더 넓은 28mm까지도 쓸수 있는 어, 포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휠도 마찬가지로 110부터 125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특히나 이거 브레이크 부분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제도 그랬지만 브레이크 망가졌는데 어디서 구매해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 특이하게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 또 이거를 분해하면 브레이크레스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브레이크 레스로 쉽게 브레이크를 분리를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나, 나는 브레이크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레스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하겠다. 그러면 그냥 원래 달려있던 브레이크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10mm 에서 125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여기에 나사 홈이 위치 이동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밀고 당기는 거에 따라서 110mm 와 125까지 최대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휠 또한 조립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어 휠을 이렇게 끼우면은 보통 와샤가 뭐 여기 따로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요. 조립할 때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가 뭐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좀 신경을 써서 또는 이제 야외에서 교체를 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이런 와샤가 완전 일체형으로 이렇게 패그, 이너패그에다가 와샤까지 그냥 딱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어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만든 이 트레드 이 회사의 제품은 우선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약간 묵직한? 뭐 무거운건 아니고 묵직한 느낌 제가 라이딩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고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바요 알루미늄 바 요거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MGP MGP의 제품이 있었죠? MGP의 알루미늄 바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또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가 있어요 근데 MGP의 그 알루미늄 바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전부 다 제조가 됐고 그 위에 그냥 크롬 코팅을 입힌 그런 제품인데 정말 가벼워요 이것도 한번 아마 그 민준이 친구가 산 MGP 바를 들어봤던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 똑같구나 정말 가볍구나 그런 걸알수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트레드가 영국 회사다 보니까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단순하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온 미국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유럽은 좀 약간 에틱도 그렇지만 약간 유선형 이런 부분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시켜서 좀 그런 트레이드만의 좀어 독창적인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트레드의 제품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스턴트 스쿠터의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20만 원대 중반부터 뭐 30만 원대 성인용은 좀큰 거는 30만 원대 중반까지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커스텀 할수 있는 저런 바라던가 이런 그립테이프 이런 것도 다 따로 나오, 나오니까요이 트레드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잘 지켜봐 주시고요 트레드에 사용되는 어, 부품들 그 부품들의 브랜드가 오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보면 오 이렇게 오스 오? 뭐 한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트레드에서 이 부품, 부품을 따로 이제 하드웨어를 따로 만드는 브랜드가 또 따로 오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휠이 뭐 여러분들 루트, 루트 휠 아시죠? 저도 뭐 사용해서 알지만 이 루트에 벌집 휠이라던가 좀 이제 여기에 홀이 많이 뚫려져 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무게가 되게 가볍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조금 안 좋았죠 통으로 뭐 이렇게 뜯, 뜯겨진다던가 그랬는데 이 오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펀칭이 돼있어요 근데 디자인을 보시면 어 대칭이 아니에요 보면은 약간 비대칭적으로 약간 예술적으로 이 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보면은 약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클램프도 SCS 클램프도 보시면 어 이거 금형으로 다뭐한것 같아요 금형을 파서 찍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알루미늄 가공이면 외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 그냥 일자로 만들어도 되는데 모양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게 오스의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좀 독특한데 아니면 수도 배관에 뭐 이런 모습 어쨌든 이 브랜드가 어 디자인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물론 무게도 SCS 클램프인데 무게도 가볍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주로 쓰는 틸트보다 더가벼워요 크기는 거의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포크 포크는 기본적으로 SCS와 HIC를 두 가지를 동시에 다쓸수 있고요 이 탑캡의 경우 경우 탑캡이 이런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제품들이 좋습니다 제가 어,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탑캡이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것들이 어 조이면 핸들이 핸들 바스핀할때 핸들을 돌릴 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가운데 센터 볼트가 5mm나 6mm로 돼 있는 것들은 역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눌리는 압력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탑캡이 크게 돼 있는 것들 이런 제품이 좋고 어 마찬가지로 이 아까 트레드 제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포크 되게 가볍고 무게도 가볍고 110부터 105mm, 100mm도 나오죠. 100mm부터 현재까지 나온 가장 큰 125mm까지 다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와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와셔가 이제 휠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기본, 기본이 뭐 24mm다 하면은 24mm도 낄수 있고 더폭 넓은 것도 요즘에 나옵니다 광폭 그래서 28mm 까지 다쓸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셔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이 두가지 색상 외에 이렇게 실버 실버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일, 슬립, 오일 슬립도 있고요 라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오스가 트레이드에서 이제 스쿠터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쓰는 모든 하드웨어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그립 핸들그립 제가 만져보니까 어, 괜찮아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어, ODI 보다 쫀득하면 약간 덜하지만 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근데 또 여기서 이 핸들그립 그립을 만들면서 얘들이또 머리를 쓴게 뭐냐면요 어, 아까 보여드린 알루미늄 바 또는 전에 민준이가 샀던 MGP의 알루미늄 바 이게 안쪽에 보면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하게 되면 바엔드를 기존의 디아이나 뭐 이런 뭐 제품들은 바엔드가 한 가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바를 커팅을 하면 이거를 삽입을 못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커팅을 해도 넣을 수 있게 바에 구멍이 좁아도 넣을 수 있게 두 가지의 엔드캡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어디 다른 브랜드에서 보지 못한 건데 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옷에서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지금 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7, 8가지 되는데 어, 저도 이거 괜찮아, 괜찮아 보이네요. 보면은 이렇게 클램프나 포크, 그립,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다 이게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어, 트레드와 오스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어뭐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가 기존의 스쿠터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다 보니까 어 사용성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어, 360샵에서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 오스와 프레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